자, 포지션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운 포지션 포지션은 말 그대로 정말 포지션이에요. 위치에요. 아... 아 div 1번 red 2번 blue 그 레드 안에 div 2번 블루를 넣어드릴게요. 자 얘는 포지션 앱솔루트 탑0 라이트 0 백그라운드 레드 윈도우 포지션 앱솔루트 탑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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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정렬이 되는 대신에 일라인 블럭으로 지정이 되요. 강제로. 음, 근데 포지션은 음. 플로트는 정렬이면 포지션은 화면상에 띄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포지션 줬잖아요. 네. 여기다 P로 어, 나는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 없어 보석아왜 그러세요? 없어 보인 다로 보면은 태그 위치를 볼게요 자비 태그가 다 차지하고 있죠? 네비 태그 제외하고 얘네들은 화면 위에 띄워져 있는 거예요음 띄워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사용을 하면은 애가 띄워져요 그래서 요비 태그를 없애면은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 적절한 비유네요 그거는 스티커 같이 띄워놓고 띄워 붙이는 느낌? 네 보면은 바디는 역시나,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자식을, 자식의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은 알수 음. 있어요. 네. 자식은 알수 있는데, 자식의 음. 높이를 몰라요. 아니, 몰르다기보다는 자식이 자기 위에 떠 있는 거죠? 음. 네. 지금 제가 Absolute 를 했는데, 얘는 음. 오른쪽에 가있고, 얘는 왼쪽에 가있어요. 왜인가요? 왜일까요? 물어보려 고 그랬어요. 음, 바로 옆에 붙이기 하려고. 둘다 똑같잖아요. D I V 0 2 얘는 레프트 레프트 얘도 레프트 블루 레프트. 영0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는? 둘다둘다 둘다 레프트잖아요. 속성이 똑같잖아요. 응, 근데 영을 이미 차지고 있어서 0이, 그거를 여기 뭐예요? 둘다영향돼 있으니까. 아닌 말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자, 얘첫 번째 div는 파란색 div. 첫 번째 파란색 div는 부모를 가지고 있죠. 음. 네. 지금 부모가 아이, 야. 부모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음. 얘도 앱솔루트구요 음. 그래서 이게 아, 그거 위에를 더 영향을 받는구나. 네. 이게 부모를 순서가 어, 있는데요 자아왜 그걸 못봤지? 자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속성은 Relative Absolute Fixed 하고 Static 맞나? Static? 어쨌든 스태틱이 있어요 음. 이렇게 네가지가 있고요 많이 쓰는게 음. 요스테틱은 기본 디폴트 속성이에요 음. 즉 이런 일반 요 P태그처럼 일반적인 엘리먼트 상태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자 지금 얘는 앱솔루트인데 강제로 포지션을 스테틱을 주면은 예, 다시 일, 그냥 엘리먼트가 됐죠. 일반 엘리먼트. 아이고. 그리고 부모도 사이즈를 다시 가지고. 음. 스태틱은 디폴트 상태에요. 포지션 속성이 없다 라는 거죠. 포지션 속성이 없다는 게다 차지해도 된다는 말이 돼요? 아니요. 그니까 러 포지션에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스태틱은. 아, 아. 이 음. 포지션에 대한 영향을 더이상 안받겠다는거예요 지금 음. 탑영, 라이, 라이트영 이것도 안받아요 영향을 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안받으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뭘 쓰면 어떻게돼요? 텍스트같은거 으면아아무 아, 없어요 여기 속성.. 텍스트같은거요? 음. 텍스트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그냥 쓰면은 음, 음. 이렇게 되거구요 네. 여기 지금 탑 100픽셀 위로부터 100픽셀이라고 했는데도 멀쩡하죠. 음. 더 이상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음. 이거랑 음. 같은 맥락상으로 플러트 논을 하면은 음. 얘도 더 이상 플러트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것을 영향받지 음. 않겠다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걸왜 혹시 선언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쩔 때,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 같은 포지션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제할때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웹사이트가 대부분 다 반응형이죠? 네 PC로 볼때는 레이어 정렬이 되있다가 모바일로 볼때는 한 줄이어야 돼요 네 줄어들죠 네, 그거에 맞춰야돼요 그러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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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때 이제 PC에서 보여주던 거를 모바일로 재정렬할때 그럴때 해제시키기로 해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얘걸 다 없애서 다시 앱 b 트라이트 t e l 가 됐어요 자 보면은 지금 텍스트가 마침 늘어나서 보이는데 빨간 색의 아, 이거 설명하던 게 아니었지? 정신 없어 진짜... <웃음> 자, 스태틱은 그런 거예요. 스태틱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요. 더 이상 포지션은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까 앱솔루트의앱솔루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로 삼을 수 있는 애가 있겠죠? 자식이면 a b s 트는 a b s 트도 부모로 삼을 수있고요릴레이티브도 응. 부모로 삼을 수있고요픽시드도 응. 부모로 삼을 수 있어요 absolute가 최상에 있는 표현인가 아니요 a b s 트는 자식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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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럴까 일단 얘들 그 엘리먼트 지금 이 빨간색을 볼게요 얘 보면은 제일 왼쪽 위가 영점점이잖아요 포지션 여기 여기 이게 영점점이잖아요 엘리먼트에서 네. 여기를 기점으로 내가 포지션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되면은 앱플루트는 릴레이티브를 기준으로 위치가 음. 정해져요 음 근데 이거는 디폴트 값은 아니에요? 디폴트 값은 Relative 아니에요 있는. 그래서 자 다시 선언을 할게요 얘는 릴레이티브를 설정을 할게요 자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어졌죠 지금 네 보는게 실질적으로는 두인데 얘 잠깐 지울게요. 얘는 지금 아예 엘리먼트 그대로의 상태죠. 네. 얘는 포지션에 영향은 받지만, 블럭 상태이고요. 얘가 기준점인 거예요. 음. 자, 얘를 제가 사이즈를 지정을 한 다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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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텔로 하고요. 지금 보면 릴레이티브의 영역이 이렇게 빨갛게 있어요. 얘가 탑이 아니라 바텀으로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릴레이티브 기준점인 거예요. 음, 음, 음, 음. 정말 쉽네요. 그리고 앱솔루트도 부모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 지금 사이즈가 960이네요.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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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네네. 네, 질문 아니었고 그냥 아. 그 위치 관계를 이해했다는 것, 부모랑 자식 관계. 네. 음. 그리고 픽시드가 있죠, 아까 네. 픽시드가 있었어요. 얘는 고정, 고정, 고정이 아니에요. 얘는 영어 뜻은 맞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아 그렇지 맞아요 아 이누나참 시윤님 웃으셔도 돼요 네, 해봐 해봐 <웃음> 네 픽시드 고정이 맞는데 브라우저를 네.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다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아한 대만 때리고 싶다 픽시드 탑 라이트 0 해놓고요 프로를 줄게요. 자, 아, 얘 너무 왜, 안 왜, 보인다. 네, 저기 보이죠? 조금. 얘는 어, 네, 네, 네 오른쪽에 조금 보일 거예요. 살짝. 너무 작나? 음, 좀 크게 해줘요. 죄송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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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브라우저의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영역에서 이탑 0, 라이트 0에 위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자 어, d 이 v 를 하나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옐로우라는 자식이에요. 자. 얘도, 자위5픽셀5픽셀라운드는 옐로우로 할게요. 자, 위로 가리고 있죠,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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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높을수록 제일 높은 레이어인거에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옐로우가 첫번째로 있어서 뒤에 깔려야 되는데도 레이어 음. 위치로 옮겨줬으니까 앞에 보이는거에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션에 스타.. 아니, 속성이 있는데요 특이한 속성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2,3번 다 지우고 하고 블루가 위에서부터 25픽셀, 이렇게 네, 25픽셀, 그5픽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네. 네. 위에서를 지정,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위에서부터 25픽셀 떨어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25% 25픽셀 떨어지겠죠? 네. 그 왼쪽에서부터도, 아, 아까 실수했구나. 왼쪽에서부터도 25픽셀 떨어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원수적이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요 XY 축이 25픽셀이 됐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서부터도 25픽셀 떨어지래요. 네. 그래서, 왼쪽에서 25픽셀 다음에, 다 오른쪽에서 25픽셀까지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요 음. 그리고 위에서부터 25픽셀 밑에서부터 25픽셀이니까 위에서부터 25픽셀이 떨어진 곳부터 바텀에서 25픽셀이 떨어진 곳까지의 사이즈를 가지게 돼요 알아서 해주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늘리잖아요 네. 따라가요 음. 이렇게 음음. 이 상하좌우 25픽셀 기준을 유지하는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유동적일때도 요 공간을 제외하면 사이즈가 따라가게 돼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주로 어 언제 쓰냐 반응형 이런데서 그냥 쓰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그거 그 혹시 아시나요? 그맵 웹에 소설을 읽을때 가운데 책이 있고 상단에 탑 있고 하단에 바텀 있잖아요 아그 음. 책이 계속 가만히 유지되어.. 네 이렇게. 책은 가운데 유지되어 있고 위에 메뉴 있고 밑에 메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레이아웃을 이용할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거 레이아웃을 줄여도 아마 탑이랑 바텀은 그대로인데 책만 줄어들거예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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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고정시켜 놓은 거라서 그런데 음, 음. 가운데만 줄어드는 그런 레이아웃을 쓸때 보통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멋지네. 네, 오늘은 한 시간 다 채웠네요. 아.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